시커멓거든요? 아수라 백작이 사는 동네 독일의 아수라 백작 와아 짜자잔 여긴 쪄죽을 만큼 뜨겁고 비와 되게 많이 오네 와 근데 저기 꽃은 되게 잘 피지 않았냐 정원 앞마당은? 어 괜찮은 것 같아. 아 뒷마당은 허허벌판 앞마당은 꽃잔치. <웃음> 아,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<웃음> 음. 짬뽕이나 해 먹을까? 괜찮을 것 같아.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짬뽕을 해 먹도록 하지. 그래. 오늘은 그 시장에서 사온 오징어를 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. 짬뽕을 만들 때 고기를 같이 넣어요. 왜냐하면 풍미가 좋더라고요. 확실히 차돌박이가 들어가면 고기가 엄청 풍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. 너무 많지 않게. 독일에서 그 중국집을 가면 짬뽕이 아주 맛있죠. 근데 한국보다 엄청 비싸요. 그리고 짬뽕 먹으러 가는 길까지가 가깝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짬뽕 짜장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, 음 근데 나름 한국처럼 그렇게 맛있는 짬뽕이 나오는 게 아니라, 짬뽕이나 짜장면이 한국하고는 좀 맛이 틀려요. 그래서 디스맨이 만드나? 주방장님이 만드나 그 차이가 없어요 어떨 때는 디스맨이 만드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주방장님하고 디스맨하고 차이는 주방장님은 고른 맛을 내지만 디스맨은 그날그날 맛이 틀려요 그게 주방장님과 디스맨의 차이입니다 원래 양배추가 어, 일본에서 나오는 양배추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양배추 나오는 시즌이 아니라 시한하게 생겼죠? 이 양배추를 가지고 짬뽕을 만들겁니다 근데 음, 이것도 야들야들하고 나름 괜찮아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오징어 사갖고 와서 사갖고 오자마자 짬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잘된 거예요 근데 녹화를 못했어요 그때는 차돌박이 가지고 기름 퍽퍽 내 가지고 음, 맛있게 만들었는데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짬뽕 먹고 며칠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짬뽕을 먹자 도마에 물이 많으면 식중독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, 이제는 양파를 썰을 거예요 양파를 좋아하는 편이라 양파는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쓸 거예요 마늘씨도 넣어야죠 마늘은 그... 어... 간마늘간 마늘 그런 거 많이 넣는데 그거 넣으면 좀 텁텁해지더라고 국물이 제가 느껴질 때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저는 그 마늘을 까요 까서 좀 두껍게 두껍게 해서 마늘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짬뽕에서 그래서 마늘은 해서 반 정도? 자르든가 해서 향만 내줘요. 마늘하고. 예전에는 마늘 까는 걸 몰라가지고, 그냥 일일이 했는데, 요즘은 이렇게 하면 마늘이 쇽쇽 까져요. 이 마늘을? 모를 때는 막 통, 그 반찬통 같은 데다가 넣고, 반찬통에서 응? 막 흔들으면 이게 또 마늘이 까져요. 까지는데, 그런 거 말고, 그냥 지금처럼 조금 비틀어 주면 그 마늘이 까지더라고요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물기는 없애야죠 네 너무... 볶아야 되니까 근데 이 제가 막 이렇게 키친타월 많이 쓰면 집사람이테 혼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린 게 그런 것 같아요 알뜰하게 하냐 못하냐 저희 집사람은 알뜰하게 잘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잘 못해요 근데 한국에 사시면 아니면 뭐 미국에 사시면 굳이 이거를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주변에 식당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하게 되는 거지 있으면 하네요 그리고 더 싸잖아요 집에서 하면 아 이게 좀 비싸요 재료들이,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, 네. 독일은 이 짜장면 값이 비쌉니다. 아마 외국은 다 비싼 것 같아요. 외국은 이게 팍초이 뭐라 그러지? 음. 중국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야채죠? 오늘은 파를 조금만 더 넣을 거예요. 왜냐면, 파가, 이 볶아질 때, 향을, <웃음> 향을 많이 내주거든요. 그래서, 좋아요. 예전에는, 그, 어렸을 때는 파도 매워서 잘못 먹었었는데, 이제는 파도 잘 먹어요. 파도 듬성듬성. 듬성. 한국에서 유명한, 새송이버섯 독일에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새송이버섯을 먹기 시작한 거는 작년인가? 한국식품점에 처음에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그 일반 슈퍼에서도 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관자처럼 해서 먹는 걸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은 길쭉길쭉하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두 종류로 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오징어를 손질을 해야겠어요 오징어 손질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오징어 눈이 몇 개인지 잘 알았었는데 하여 어느 순간 그 오징어 눈이 갑자기 한개로 헷갈린 거죠 이게 실용 실질적으로 이게 요리를 하다보니까 오징어 입하고 눈하고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징어 눈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아 집에서 완전히 망신 망신 개망신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잘 따지거든요 예전에 못 먹던 것들을 너무 많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엔 진짜 이거 매워서 못 먹고 뭐해서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매운게 어딨어? 익기만 하면 다 먹어요 근데 이게 또 물에 들어가면 줄어들어 줄어들어서 별로 크지도 않아요 맞죠? 요리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사천탕면은 사천에 없대요 그럼 어디 있냐? 한국에서 만든 요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글지글 잘 볶아지고 있죠? 음. 오늘도 고기가 향이 좋아요 이때? 밑간을 해가지고 볶으니까 맛있더라고요아 기름이네요 펑펑 끼고 있네요 우리 집엔 그 중국요리 할수 있는 웍이 없고 웍이 있어도 한 다음에 이걸 얻어 주겠어요 야채는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같이 네, 볶는 습관이 있어요 점점 음, 잘되고있죠더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더 맵게 덜 맵게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덜 맵게 고춧가루 조정을 하면 되겠죠? 근데 저집 거는 청양고추가 들어간 거라 좀 매운 편이에요 중국요리의 하이라이트 굴소스 양념이 되다 보면 은이 야채의 그 풋내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벌써 야채가 많이 죽었죠 오징어는 언제 넣을까요 예전에는 같이 볶았는데 요즘은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는 걸로 때칼이 벌써 뛰어나지 않습니까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실래요 끝내주죠 이것만 해도 맛있네 자 이제 면을 삶기로 해요 우리는 스파게티면으로 할 거예요 스파게티면은 일반 국수보다 좀 오래 삶아서 푹불리면돼요 와우 짬뽕의 완성판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 와이프께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 엄청 많지 예, 곱베기 곱베기만큼을 한거야 먹 못먹어 남겨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